삽입, 도형, 원하는 도형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다각형을 쓰겠습니다 자유형으로 버전마다 이름이 다르죠 자유형을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해서 도형을 넣어주고 채우기 색깔은 스포이드로 똑같은 색깔을 가져와서 채워주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점점점이 사라지게 되겠죠